메리 스미스마스 스탠디 베이스입니다. 오늘은 스미스마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미스마스는 팀포트리스2에서 부르는 크리스마스의 다른 이름입니다. 스미스마스 업데이트는 2010년에 처음 시작됐고 스미스마스라는 명칭은 2011년부터 공식 사용되었습니다. 스미스마스 기간때마다 접속하는 모든 유저들에게 선물이 가득한 양말을 무료 뿌리며 이 안에는 막 출고된 등급의 스미스마스 스웨터 페인트와 무작위로 이름표 설명표, 추선물기, 배낭 공간 확장기, 페인트통, 무기를 받습니다. 여기서 포함되는 아이템들은 전부 거래불가와 판매불가로 되어 있어서 자신만 쓸수 있는 아이템이지만 실제 거래되고 있는 고가의 페인트나 막 출고된 등급에 잘 빠진 스킨을 얻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 아이템은 거래만 불가능하지 실제로 사용했을 때는 거래되고 있는 아이템들과 같은 가치를 지니거든요. 이외에도 인게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스미스마스 기간 내에 접속하는 첫 플레이어들에게는 축제일에 쓸수 있는 소음 발생기를 지급해줘서 게임 내에서 장착 후 H버튼을 눌러 눈 뿌리는 효과와 배수를 낼수 있고 이 기간 동안 스미스마스 전용 맵을 제외하더라도 모든 맵의 전기 와이어들은 축제 장식이 되어 있어 작은 전구가 불빛을 냅니다. 적을 처치 후 탄약 상자가 떨어져야 할때 일정 확률로 선물 상자가 떨어집니다. 능력은 일반 탄약 상자와 같지만 이걸 챙기는 고정 과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2020년 스미스마스 때 처음으로 스미스마스 전용 맵이 등장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 이벤트를 즐기지 못했습니다. 수레미기 피어, 워빌 깃발자치 스노우폴, 정말살 스노우빌이 추가됐었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맵은 벨트스페이스 얼티튜드, 캐스케이드, 칠리, 더블프로스트, 폴라입니다. 이 영상에서 그맵 목록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맵들은 기존에 이미 있던 맵들에서 테마만 조금 바꾼 시기라 적응하기 쉽고 스미스마스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즐기기 좋습니다. 프레임 드랍만 빼면요. 스미스마스 업데이트 초기에는 축제 장식이 달린 기존에 있던 무기에 리스킨 버전 무기를 공개하던가 새로운 룩과 무기를 추가하는데 그쳤지만 2013년부터는 선물이 가득한 양말을 뿌리기 시작했고 2015년 불행한 휴가 업데이트 기간때는 스미스마스 기간에 맞춰 일반 아이템에도 축제 장식을 달수 있는 축제 장식 도구를 추가했습니다. 참고로 이 축제 장식과 이 축제 장식은 다른 무기입니다. 나중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제 장식은 스미스 기간에 뜨는 상자를 열게 되면 보너스 아이템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 기간에 접속하여 얻을 수 있는 상자가 존재하며 이 상자에만 나오는 장식과 도발, 그리고 이 기간에만 얻을 수 있는 언유효과가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까 제가 올린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옛날에는 선물 보따리랑 소음기 올리는 거 말고는 별일 없는 이벤트였는데, 최근 벨브가 스미스마스 전용 맵을 추가시켜 주면서 기간제 전용 맵도 즐길 수가 있게 되었네요. 다들 즐거운 스미스마스 되세요.